자깐니들 이거 이거 경유구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지 문제는 뭐냐면, 나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오늘 없었잖아요 이게, 응? 야, 왜, 이거 뭐야 이거? 얘네들? 강조구문. 강조구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거 봐봐. n e i t e a, n o 기가 들어갔어요. 문제는 좋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온다 그랬잖아. 이거 공식이잖아. 나머지, 나머지. 자 주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주어가 들어간 것 같아. 주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온 거야. 어 그렇지? 목적어 여기가 목적보 맞지? 해봐. 요것만 해봐. 자 그리고 아라푼제를자뭐해요 프리즈너요. 대수로 계속 받았던 것은, 그지? 어, 성에 갇혔잖아. 성에 갇히게 한 것은, 이렇게 되지. 바로, 성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마녀도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나왔어? 그렇지. 버트. 가 나왔단 말이야. 버트가. 이 버트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니? 자, 봐봐. 여기, 다시 엮어. 이렇게 엮어버렸어. A가 어디예요? A가. Not A, B가 또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머요.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닌 이라고 나왔잖아. 아니. 자,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neither A, nor B의 공통분모가 바로 나세여나 응? 어? 알겠니? 어. neither, not e i t e 잖아 nor, 나 뭐야 이게? nor은. and not, 아, and neither, and not either. 이렇게 되지? 통통은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 A가 되는거야. 여기가 A라고요. not A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 마녀도 아니고 A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라 바로 뭐다? 그녀 자신이 못생겼다는 비드. 그래서 뭐가 나온거야 그렇지? 충격적이잖아. 이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수형 영적 패턴 아주 좋다 이런 패턴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거 종교 등거 만드는 거지 사실 은 왜냐면 여기까지 한단 말이야 아이들이 니더의 노합이 아 어, 이거 강조문으로 골을 딱 다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강조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또 요건 니더의 노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보다 나데이나 왔던 겁니다 이렇게 돼. 그리고 넷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나와 있다. 나머지까지 나온 거 좋은데, 컵만 치고뭘 써줬다? 어, 법비를 써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대이 법비. 크게는 나대이 법비. 그 다음에, 나대이에 있는 니네인 법비는 바로 뭘로? 강적으로 안에 처리했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 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되게 석각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쟁이들끼 되고 그랬을 때오 이거 좋은 표현이다 와 이렇게 쓰니까 멋있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서도 어 진짜 군무를 활용해서 되게 멋진 현란한 이런 어떤 어 소위 문장 구성 이것